만졌잖아 지금 만졌 어 진짜 왜이래 <웃음> 아, 괜찮아 숨 <Innovations> <웃음> 괜찮아 반구석 <웃음> 운동회 이번 종목은 컬링입니다 아 컬링입니다 네 yeah. 영미 아, 오랜만이군요 아,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아. 그 중심에 가장 가까이 병뚜껑을 올린 팀이 승리하게 되는. 성공후공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지? 후공이란지. 후공이더 좋은 거지. 튕길 수 있으니까. 번호님, 어. 먼저. 오. 어. 어. 굉장히 별는인데 너, 너 주장 바꿔야 될것 같은데. 어. <웃음> 이건 끝까지 와도 이길 것 같은데. 어. <웃음> 오. 글쩍글쩍. 오. 오. 괜찮아, 괜찮아. 팀 면과 맞지 않게 굉장히 소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요. 빅 브로인데, 네. 스몰 브로 해도 될것 같아요. <목소리> 죄송합니다. <웃음> 야, 너 주장이네. 야야야. 어, 기회를 주고요. 우리, 우 잘해 이거. 를 저희가 그럼 후공을 하고, 거축 팀이 성공을. 오케이. 네. 우리 성공을 할 거니까. 네. 오. 오 오, 오, 오, 오! 먼지 한톨도 나의 길에 방해가 된다. 어, 어. 첫타작이 스타트니까. 때문에 네. 네. 저기 빨간색 원에만 넣는다고 생각 그래요. 어, 목표를 일단은 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산하고 있다. 엄지 어, 네. 아, 엄지를 아, 쓰네요. 아, 검지와 중지는 많이 봤는데 엄지는 지금 엄지 투구? 어 아, 연습 연습 아. 연습 연습. 아. 명호야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냥 여기 안넣어 되니까 그냥 이 근처로만 와도 돼 그럼 해본다 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이 친구는 중지네요 살도 딱톡 쳐가지고 아아 어, 지금 지금 했어요. 야, 저 둘이 연습 경기 때는 분명히 네. 잘했었는데 지금 본 경기가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우리한테도 피해를 주는 오. 건데. 이 우리 길이 막혀 있는데. 네. 그래. 어. 아, 두, 두 번째야? 어. 아, 자신감이 더생긴다 어.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두고 봐. 어. 야! <웃음> 야야아야아이야 야! 어... 야! 야! 야! 어... 이럴 수 있나요? 어... 야아! 오... 그래도 본인 팀을좀 밀어줬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좋은데? 뭐... 좋아! 뒤집혔는데 뭐 어떻게 해. 아니 거. 아 만지지마 만지지마 만지지마. 만지지마. 만지마아 이게 뒤집팀으만졌잖아 지금 만돋. 아니 뒤집고 나. 아니 뒤집고 나. 만졌잖아 이렇게. 아 진짜 왜 이래. 오 내심 금 흥분했죠. 네 흥분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지금. 중지를 아, 그러니까.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약간 사이드에서 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을 좀 줘서 어, 좀칠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최초로 인이에요, 인! 아, 지금 원안에 네. 인이 됐고요. 네, 중앙 아주. 쪽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밀어줄 수 있거든요. 와, 와, 좋아. 좋아 에이, 맞아라, 어. 잠깐 잠깐 너무 아 아, 딱! <웃음> 잠깐! <웃음> 일단 도겸이.. 잠깐, 너무 주의 시작 도겸이가 주의 뭐작 원활히 남는 거 아, 안 오! 어, 좋은데? 아, 그냥 진것 같은데? <웃음> 근데 사실 빅브로 팀은 지금 세명이다 했잖아요 어? 그렇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버논 씨가 대충 치더라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열심히 실력하는 거예 <웃음> 그러니까요. 어, 안전빵으로 가면 멋있게 성공해봐 멋있게 성공해요. 멋있게, 멋있게 해장. 인 이거를 해야 돼. 쳐가지고 여기에다 넣는 그래. 거지. 그래. 어니말안 들어. 야 이어중에 민규 씨 멋있습니다. 예. 어좀 낯설 좀, 좀 더하고 올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조금 소심했을 때. 시간이 없을 네, 때 뭐. 멀리서 보니까 잘안 보이네요. 네. <웃음> 오케이. 오, 반 보는 거 이거 신고 받으려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숨 쉬는 거야. 야, 숨, 숨 쉬는 거야. 아, 아, 아, 숨, 숨 쉬는 거지? 아 숨을 이렇게 세게 쉬는다고? 아 진짜 반칙쟁이들 짜이 나 진짜. 아니, 숨 쉬는 거라고 아, 지금. 아, 갑자기 숨을 아, 그렇게 아, 갑자기 아, 쉬어. 진짜 있었어 몰랐어? 우리 팀이었어! 아 이게... 잠깐만요 빅브로 팀을 밀어주면서? 빅브로가 가운데로 가면서... <웃음> 이게... 아니, 사실 아니, 살살 근데... 쳐도 이기는 경기였는데 네. 괜히 어... 욕심을 부려서... 네, 이거... <웃음> 야너 우리 팀 사람 맞지? 어? 주자! 어? 우리... 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박구석 운동의 이번 종목은 양궁입니다. 아 양궁이요. 이 화살쏘는 이 포즈. 아 입술이 입술이 요건가요? 어이씨. 아, 제가 예전에 올림픽 볼때 양궁 진짜 많이 좋아했었습니아 그렇죠. 아안요 아 저희 팀의 에이스죠. 븐틴의 어. 양궁 대표. 대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너무 투,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좋아 좋아. 방향상아없지 아, 하나 둘셋 아홉 하 야 에이스다 <웃음> 야, 역시 에이스, 정신용, 에이스, 정신용. 달라요. 에이스 정신 차려! 아, 에이스 정신을 아. 어 에이스 신 정신을 정확히고정이 됐네요. 흔정리을초점을 잠시 집중해을 어르신 정신어야 되는데 흔어리는 그대로 던졌기 때문에 네. 포물선이 저 밑으로 향했저것 같습니다. 네. 또 어르신 정신을 어르텐텐텐을 어르신 정신을 어르 아! 아, 아! 제그 현장 안 계셨죠? 네안 계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도현 선수가 가장 기대치가 낮았던 선수예요. 아그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연속 아니, 아니, 아니, 니다 아니, 니니아 아니, 니아아 도는데, 네, 어, 이것은 사점까지 어! 걸쳤습니다 어, 너무 애매한데? 아니 안 애매해요 걸쳤어요 사점까지 걸쳤다고 라인으로 가면 은 라인 점수까지 치거든요? 네. 심판, 심판. 심판 심판 지금 네. 너무 헤매. 정확히 걸쳤어요 여기 아니, 걸치기도 있어. 했고 자 봐요. 만져. 심판이 독보기로 만져 만져 만져 만져 어져심판한테 맡기세요 <웃음> 네. 나와주세요 안되지 <만지지> 마세요 가까이 가져가세요 절로 가세요, <웃음> <저리로> 가세요. <웃음> <웃음> 뭐 하세요 <웃음> 아직 떠 있었다는 판단을 한것 같아요. 네. 떠 있어서 라인에 걸쳐지기보다 <목소리도> 그 바깥쪽 라인에 있는 3점이 맞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할게요. 자, 레디, 고! 어, 그럼좀좀 오른쪽으로 죠 네, 네, 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아이오인요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발 이거는 뭐.. 뭐 하나가 없어! 아기가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3점이라고 인정 하세요 <웃음> 이건 <이거> 누가 <웃음> 보면 3점이에요 이거. 아 근데 어, 이거는.. 이거는 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3점이에요 네, 이게 좀 거의 확실 이거는 3점이다! 아, 이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냥 3점.. 네네네 네, 네, 팀은 총점 아. 6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스 아.. 조슈아 선수도 한 방에 다 이길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본인이 에이스라고 한 조슈아가 아, 아 에이스 갑니다 오 빨라요 빨라요 둘오 빨라 요 잔발 네 잔발 좋아요 넷오 순발력 있습니다 오케이 곱와 진짜 좋아요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너무 좋아 돼 oh. ah. 너무 좋아 돼아 좋아 돼아 좋아 돼아 웃음을 줬다 웃음을 웃음을 줬어 <웃음> 아야 이번에 에이스였던 게이몸기가좀 네. 그, 에이스 그러게요. 얘기를 떠보네요. 아 너무 좋워 돼. 요오 아 좋아. 또 무술을 하네요 네. 4년째 네. 네. 같은 무술. 네. 네 보통 코를 잡는데 귀를 잡죠. 코끼리 코가 아니라 귀끼리 코죠. <웃음>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잘하는데? 원너무잘하데 야, 네가 야, 가운데야, 야, 야, 우리, 잘했어. 야, 우리 잘했어! 야, 우리 잘했어! 우리, 우리 했는데, 잘한 거야, 우리, 우리 잘한 거야.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아, 지금 전원 선수의 아 어깨가 부었겠어요. 원해 형! 원우 형딱 여기 하면 되겠다. 여기 <웃음> 좀떠 있어. 아, 이거 어, 크죠? 아니, 여기, 이쪽에 아, 한 번도 안 했을까? 이쪽으로 또아 여기 좀딱 붙이면 어, 어, 되겠다. 내가 좀 빨간색을 주고 넣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과연 그는 드라마를! 시작! 1 2, 2. 3, 3, 3 4 5 6, 6 7 8 9 10 1 7판 7판 갑니다 7판 7판 칠판 칠판 칠판 칠판 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원우야 괜찮아. 야 비프로 팀 조슈아 0점준0점 원우 영점으로 점아 네네네 팀이 승리하습니다네 축하드립니다. 아지 이동을 받지 않았네요. s t r e n